더 나은 부평을 위해 모두가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해 지난 4년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자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동안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곳에 뻗은 단단한 뿌리들이 서로 이어져 움틀 수 있도록 주민으로부터 시작하는 풀뿌리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평구 주민자치회는 확장되고 확산되었습니다. 2019년 부평 5동, 청천 2동 두개동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부평구의 22개동 모든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자리잡기까지 뜻을 모아 손을 맞잡았던 수많은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동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탄생한 부평구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 민관 협력, 민주적 절차, 공익적 운영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 일상에서 느꼈던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세우고 주민총회에서 승인받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우리는 마을을 가꾸고 키워내고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또한 번의 도약을 앞둔 지금 우리는 변화를 위한 그동안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 새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난 4년 우리는 만났습니다. 마을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함께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다른 만남을 향한 설렘을 잊지 않겠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 세칙을 마련했으며 마을의 현안에 따라 다양한 분가를 구성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지역 상생의 대안을 제시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를 위해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주민 자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활동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교육을 받거나 마을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해요. 투표하는 용지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께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서 처음이니까 당연히 다들 어색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너무 착하게 다 대해주셔서 토론을 같이 자주 하면서 새로운 걸 직접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좋았고 끝나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부모님 같은 편안함 점점 친해지고 좋았던 것같아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을은 놀이터예요 우리는 소통했습니다 마을 문제 해결 과정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주민총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고민한 마을의 새로운 변화들을 공유하고 투표하고 숙의하는 공론장인 주민총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안심 우리 동네 찬성하시면 1번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실현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나서며 나와 이웃의 어려움을 찾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 방법들을 실현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문화와 복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을 생태계를 갖춰 스스로 온전한 마을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실천했습니다.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이웃들의 건강을 살피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험과 지식을 나눴으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마을은 공동체가 되었으며 살고 싶은 마을을 향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합니다. 우리가 만든 작지만 의미 있는 큰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누리고 서로 묶이고 채우고 나누면서 행복한 불평의 미래를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해로! 이해로!